겨운기에 모판을 싣고 논으로 이동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4-62호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4년경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한달뒤 B씨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모판을 겨운기로 약 20분 소요되는 돈으로 운반하기 위해 자택에서 겨운기를 운전하고 약 40미터 진행하여 B씨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모판을 실을 목적으로 후진하던 중 겨운기 조정대와 고목 사이에 끼어 즉사였습니다. 위원의 판단 당의 약관 규정에서는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용구에 탑승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타 교통수용구라 함은 동업기계를 포함하고 있고,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쟁점, 모판을 옮기기 위해 사용된 경기가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수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기계는 농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기계로서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이를 당해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기타 교통수용부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농업기계가 농사일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반작업등 장소적 이동이라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기타 교통수용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당해 약관에서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은 교통사고 위험인데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과 다른 작업 위험, 즉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이때는 당해 약관의 담보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겨운기의 교통사고 위험은 운반에 따른 위험을 의미하고 작업 위험이라 함은 겨운기로 논밭을 갈거나 탈곡, 양수를 위한 공역원으로 사용될 때 다른 위험으로 보임으로 피보험자가 모판을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논밭인 작업장소에서 벗어난 농가에서 경운기를 조작하여 후진하던 중경운기 조정대와 고목사에 끼어 사망한 것은 농업의 작업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운기를 운송수단인 기타 교통수용구로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게 일반상의 사망보험금 이외에도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